오늘은 부산의 동쪽 끝 해운대에서 광안대교부터 부산의 7개 대교를 타고 거제도 장목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 대교는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을숙도대교, 신호대교, 가덕대교와 거가대교 순으로 주행하면서 대교의 특징과 주변경관, 통행료 및 운행제한 등의 특이사항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음에 부산과 거제도 여행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안대교는 국내 최대의 복층 현수교로 길이 1620m 폭 25m 높이는 45m 이며 2003년 1월 6일 개통하여 해운대 센텀시티와 수영구 남천동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2012년 CNN이 한국서 가봐야 할 50곳에서 4위로 선정되기도 하였는데 다리 자체의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주변 의 멋진 경관과 어울려 최고의 여행지로 손꼽힐 만한 곳이죠 해운대 쪽으로 향하는 대교의 아래층이며 우측으로 멋진 외관의 마린시티가 보이네요. 광안대교가 끝나는 지점에서 바로 신선대 지하차도를 타고 부산항대교와 연결되어 금방 부산 시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잘 되어 있군요 부산항대교는 사장규 형태이며 통행료는 소형 기준 1,400원입니다 2014년 5월 23일 개통된 부산항대교는 총길이가 3,368m 최대폭은 28.7m이며 도로법에 따라 운행 제한이 있으니 대형 화물이나 특수차량 등은 사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영도와 시내 도심을 이어주는 아치형 부산대교이며 좌측으로 보이는 오랜 역사와 애환이 깃든 영도대교도 보이네요. 부산항을 조망하기 좋은 위치와 아름다운 외관 디자인의 코모도 호텔입니다. 2008년 7월 9일 개통한 남항대교는 영도와 송도를 연결하는 교량이며 길이는 1941m이며 영도 구간에서는 고가도로 형식으로 도심을 관통하여 빠르게 다음 대교로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심권과 가까워 오랫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유서 깊은 송도해수욕장입니다. 을숙도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곳이죠. 2009년 10월 29일 개통한 을숙도 대교입니다. 신평동과 강서구 명지동을 연결하는 을숙도대교의 통행료는 출퇴근 시간 외에는 소형기준 1,400원입니다. 교량 길이는 2,850m이며 여기도 차량 운행 제한사항이 있군요. 가로 연결되는 신호대교는 악동강 을 가로질러 신호동과 명지동을 잇는 교량이며 아치와 강상형 교량으로 길이는 840m 혹은 36m이고 1997년 12월 31일 완공되었군요 부산항 신항을 지나는 가덕대교는 2010년 12월 14일 개통되었고 녹산공단과 가덕도의 눌차동을 연결하며 길이는 960m입니다. 여기를 지나면 바로 거가대교 해저터널로 접속되는 교량입니다. 부산항 신항으로 선박을 인도하는 등대 뒤로 멀리 거가대교 중죽도 와 저도 사이에 현수교 부분이 보이고 있네요 멀리 보이는 육지 끝단이 가덕도 의 가덕수로 입구이며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은 거가대교 바다 속 침매터널인 해저터널 진입부입니다. 부산 신항으로 들어오는 거대한 자동차 운반선인 카케리어입니다 가덕수로 출입부인 대죽도까지 3.7km 구간은 수심이 최대 48m 정도로 깊고 선박 통항량도 많아서 바다 속 침메터널로 시공하였다고 하는군요. 터널 함체를 육지에서 만들어 해저에 가라앉혀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공되었는데 함체 한계당 길이가 180m나 되고 중량은 무려 4 5 0 0 0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가덕수로 중간에 있는 중죽도와 저도구간 총 1km는 육지 터널로 건설되었고요. 중죽도에서 저도와 거제를 잇는 구간 3.5km 두 개소는 다이아몬드형 사장교로 건설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현수교 주탑과 대통령 별장이 있는 저도가 보이네요. 거가대교는 2010년 12월 13일 개통되었는데 침메터널, 섬터널, 현수교 부분을 합쳐 총길이는 8.3km이며 5개의 세계신기록을 보유한 한국건설기술의 자랑입니다. 부산 거제간 통행을 부산 사상터미널과 거제터미널을 기준으로 거리는 140km에서 60km로 소요시간은 130분에서 50분대로 단축하여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불현듯 옛날 배타고 거의 하루종일 걸리던 거제여행이 생각나는군요. 통행료는 소형기준 만원입니다. 여기서도 저 멀리 가덕도 끝머리에 선박의 길잡이인 하얀 가덕도등대가 보이는군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